2018년 12월 5일 감성카드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의 조언 나의 첫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그 소원을 제일 먼저 덜어둔 사람은 누구였나요? 행복과 멈춤이라는 안에서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금일 감성 카드 나에게도 말할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해요. 내게 할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아직은 나에게 포기는 없어요. 언젠가 그 꿈은 꼭내 것이 될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겐 아직 매일 괜찮다고 말해요 그래도 나를 위해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소중함이 남아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사람들이 아파했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행복이 될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죠. 알았던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깨닫고 전해지지 못한 것들을 다가가는 순간이죠.